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소희 배우 장현성입니다. 아이들 사진이 다 인상 깊었는데요. 그 중에서도 일기를 들고 있는 사진이 있었어요. 그 사진? 저 뒤로 보이는 작품이 제일 인상 깊었는데. 네. 제일 뒤쪽에 있는 저 사진하고 그 옆에 있는 사진. 어쨌든 아이가 자기 신정을 글로 적었는데. 애들이 자기가 뭐 때문에 속상하고 뭐가 슬펐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힘이 좀어른보다는 떨어지잖아요. 쓴다고 썼는데 다 적지 못한 그 행간이 보여서 굉장히 이상한 적이 있었어요. 아이가 보는 저의 모습이 저렇지 않았을까? 작품 들면서제 자신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요. 아이를 위한다는 게 뭘까? 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얘기가 됐으면 좋죠. 그런 생각을 못 해봤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. 당연히 어른들이 다할거 아니겠어요. 위협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도 애들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이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냥 좀 가슴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저한테 뭔가 이렇게 흔드는 것도 있고 공포죠, 근데 원인을 잘 몰라요. 어른들은 네가 이거 이거 잘못했으니까 어떤 벌을 받아야 돼 라고 설명하면 아이가 그걸 깨닫고 수긍해서 자기 잘못을 벌로는다고 생각하는데요. 전혀 그렇지 않죠. 사실은 그냥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, 육체적인 위협을 가하는 공포. 아이도 훈육할 때 제가 아내한테 늘 듣는 지적이 표정이 너무 무섭다고, 특히나 그 눈빛이 좀 많이 반성했습니다. 이건 분명히 어른들의 책임입니다. 이 아이들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들의 인생이라는 걸좀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어른들의 예의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이거든요 사실 체벌을 한다는 게 쉽지만 옳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 인내의 시간이 있어야 아이도 바르게 성장하고 그만큼 또 부모도 어른이 되는 과정과 얼마 전에 그,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. 자기가 엄마, 아빠라고 불렀던 사람들한테 어, 끔찍한 일을 본 아이들도 있고, 음, 너무 미안하다, 너무 미안한 일 있잖아요. 좀더 많은 분들이 아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거를 굉장히 잘한 아빠, 뭐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 사실 저도 초보 아빠고, 저도 잘 몰라요. 후회하고 반성하고 그 시간의 연속이게 됩니다. 그럼에도 분명한 건 맞아도 되는 아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. 맞아도, 맞아도 되는 사람은, 사람은 없습니다. 없습니다.